제가 다, 여기 답이 인데그 네. 네. 여기서 쓴 거는 네. 쓴 거는 이 형식이거든요. 네, 아, 룩이 이 형식이에요. 그 주어 네. 그리고 네. 동사, 이 룩은 네. 강박 동사예요. 동사 네. 네. 그리고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. 그이 스마트가 보어가 돼가지고 네. 주어 동사 보어, 그래서 이 형식. 아, 선생님, 그, 룩, 그, 보다란 뜻도 있잖아요. 룩에. 아 이건 뭐 보다가 아니라, 예, 여기서 감각동사를 쓰여가지고. 네. 보다가, <웃음> 네. 아니에요. 보다는 룩에. 아, 보다가 되려면 룩에, 엣이 들어가야 돼요? 네, 네. 아. 그, 네. 네. 네네네. 아, 알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치사 엣이 있어야 보다가 된다. 네네. 그리고 네. I gave my cat for a perfect gift 이거는 네. 그 I gave 나는 네. 고양이에 해석할 때 고양이에게가 되잖아요 네, 네. 고양이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